2021 다음 세대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교사 바로 세우기 2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학교를 세우고 반목회를 돕는 실제적인 대안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듣습니다.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다음세대 컨퍼런스에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